자 한국교회와 다시 일어나라 한국교회사 시리즈 지난 시간에는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들어온 과정과 선교사들의 역할에 대해서 알아봤었는데요 오늘은 평양 대부흥회와 기독교 민족운동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세기 말 한반도는 열강의 각축장이었습니다 한반도는 청일전쟁이 희생자가 되었고요 또그 후에 일본은 한반도의 경제적 이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또 미국과 영국의 지원을 받으면서 러일전쟁에서 또 일본이 승리하게 되죠. 이뿐만이 아니라 1904년 한일의 정서, 한일의 정서, 그리고 1902년과 1905년 영일동맹, 일본과 미국 사이에 또 테프트 가치라 합의 각서까지 또 을사조약이 있었고요. 1907년에는 정미7조약 그리고 한일합병이 1910년에 이루어지면서 우리 민족은 민족의 순환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1895년 일본 자객에 의해서 명성황후가 어, 살해되는 일이 있게 되는데요 이때 이제 위협을 느낀 고종황제는 피신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 고종은 어느 누구도 믿지 못하고 어, 그때 당시에 그 외국 선교사들의 말만 믿었다고 합니다 이때 백성들은 그 교회가 외국인의 소유였고 또 취해법권의 영역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교회에 속하면 보호받을 수 있다는 라 그런 심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배제학당의 교사였던 이승만을 비롯해서 서재필 그리고 윤치호를 중심으로 한 기독교 민족주의가 굉장히 발달을 하게 되는데요 배제학당 배제 안에는 협성회를 조직해서 애국운동을 벌였습니다. 또 협성회가 우리나라 최초의 청년운동의 시작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서재필은 1896년에 독립신문을 발간을 하게 되는데요 서재필은 이 신문을 통해서 대중개몽에 성공을 하고 독립협회를 조직하게 됩니다. 자 중국 사신이 오면 환영하던 모아관을 없애고 그곳에 독립문을 세워서 독립 사상을 고취시키게 되는데요. 이런 지식층이 주, 주, 주일마다 그 교회에서 집회를 열어서 자유민주주의 사상을 말하고 또 정부의 부정 국회를 지적하자 1898년 12월에 이제 독립 협회를 정부가 해산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당시 배제 합당이 합당에 있었던 이승만과 이상재가 이제 감옥에 투옥되는 일이 생기게 되죠. 이 때, 이제, 아펜젤레나, 벙커, 언더우드 선교사나게이 허버트 등 이제 성교사들이 이 한성 감옥으로 지식이, 한성 감옥에 갇혀져 있는 자신의 제자들, 그리고 또 지식인의 석방 운동을 벌이게 되고요. 이 한성 감옥으로 성경과 기독교 서적 등 정치, 역사, 뭐 철학책 등 많은 서적을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 한성 감옥을 방문해서 전도를 해서 이승만이 이제 이 한성 감옥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하고요. 1903년 이원군과 이상재, 유성준, 김정식, 홍재기, 뭐, 안국선 등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로 개종을 하게 됩니다. 또 이렇게 개종한 사람들은요, 개인의 구원과 함께 나라의 구원에도 소망을 가짐으로써 석방 후에 민족 자주국가 실현을 기독교 교육과 신앙운동을 통해서 실현하고자 노력하게 됩니다. 자, 그러던 중에 이제 1905년에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고 한성, 지금의 그러니까 서울이죠. 한성의 그 통감부를 설치하는 을사늑약이 강제로 체결되게 되는데요. 자, 이 다섯 명의 사람이 을사늑약을 찬성한 친일파, 을사오적이고요. 자, 을사늑약이 강제로 체결되고 황제가 동의하지 않았으므로 이 이제 조약은, 그러니까 늑약은 무효라고 이제 고종이 헤이그 특사를 통해서 알리려고 하지만 어, 실패를 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조선의 민족운동을 적극적으로 도왔던 선교사가 있었는데요. 바로 호머 헐버트 선교사입니다. 한국 YMCA의 초대 회장을 지냈는 헐버트 선교사는 1905년에 그 고정의 친서를 붓고 백악관과 미국 국무성 그리고 의회에서 한국의 독립을 위한 외교적인 노력을 했고요. 1906년 헤이그 밀사를 파송하도록 정보를 고종에게 제공하기도 합니다. 자, 일제는 헤이그 밀사 파견 사건을 빌미로 고종을 강제 퇴위, 퇴위시키고 순종을 지위시킵니다 이때 히로부미는 이완용 내각을 출범시켜서 내부를 장악하는데요. 왕조 국가의 실질적인 주인인 왕까지 일제가 갈아치울 수 있는 힘을 갖게 된 거죠. 이제 남은 것은 어, 일본이 이제 우리 대한민국을 강제로 식민지하는 그런 것뿐이었는데요. 고종 태위에 따른 시위운동과 소요사태를 무력으로 이제 일제가 진압한 이후에 이또 히로부미는 이완용 내각과 한국의 내정을 간섭할 권한을 정식으로 갖기 위해 협약을 맺는데 이게 정미 7조야 그러니까 한일신협약입니다. 이 한일신협약과 이제 군대 예산을 함으로써 일본은 당시 우리나라를 식민지화시키려는 목적을 이제 달성해 나간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때 세계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냐. 잠깐 이제 세계 의 상황을 보면요. 이때 세계에서는 엄청난 그 성령의 부흥이 일어나고 있었는데요. 세계 개신교의 역사에서 1901년부터 1910년까지 특징을 지운다면 그것은 부흥이라고할 수가 있습니다. 1904년에 그 영국교회는 영적으로 아주 메말라 있었는데요. 신앙은 형식적이고 교회 안에서는 기도가 없었다고 합니다. 물론 전도도 없었고요. 사람들은 주일에 교회에서 한 시간 정도 설교를 듣는 것이 믿음의 전부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그 젊은 광부였던 이반 로버츠가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교회의 영적 부흥을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 이반 로버츠는 요 일터와 집에서 그리고 사역자가 되기 위해 신학교에 다니면서 계속해서 이제 기도를 했는데요. 그 기도가 무려 10년이나 계속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한 집회에서 나를 굴복하게 하소서라는 제목의 설교를 듣고 마음이 아주 뜨거워진 이 이반 로버츠는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께 완전히 굴복합니다. 라고 고백을 했고요. 어, 어느 날 이제 자신이 다니던 교회의 수요예배 후에 이제 설교를 할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그 자리에 이제 17명 정도가 남아서 이 이반 로버츠가 선포하는 말씀을 들었는데요. 25세의 이반 로버츠는 어, 아주 단순하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어떻게 말씀을 선포하냐? 첫째 모든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라고, 또 둘째는 좋지 않은 습관을 제거하십시오. 셋째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즉각 순종하십시오. 넷째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 사람들에게 가십시오. 이 설교를 듣고 나서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제이반 로버츠의 설교는 한달 동안 계속되었고 30일 만에 3만 7천명이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5개월 만에웰즈 전역에서 10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왔는데요. 이것이 바로 영국의 웰즈 대부흥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세계 대부흥 운동의 시작이었습니다. 자, 이 대부흥 운동은요. 단순히 교회가 커지는 그런 부흥이 아니었어요. 진정한 부흥이었고 이 진정한 부흥이란 무엇이었냐면은 정말 자신의 삶이 변화되는 그런 운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영국의 술집과 극장이 문을 닫았고요. 이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 부흥의 물결이 영국 전체로 퍼지게 됩니다. 또 영국에서 호주로 그리고 1905년에는 인도 카사하로 그리고 1906년에는 6년에는 미국의 아주사 부흥으로 계속해서 퍼져서 이어져,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조선까지 이르게 되는데요. 1907년 평양의 대부흥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은 1903년 원산 부흥운동을 그 시점으로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원산 부흥운동은 성경공부와 기도로 특정되는 기도회 기간에 이렇게 반응하게 됩니다.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람은 남감리교 의료선교사인 하디 선교사였는데요. 자, 하디 선교사가 어, 한 3년 정도 강원도에서 사역을 했는데 크게 교회도 부, 부응하지 못하고 큰 결실이 없는 거에 굉장한 패배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디 선교사가 1903년 그 원인을 자신의 교만과 강팍함 그리고 믿음의 부족함 때문이라고 선교사들 앞에 고백하는 일이 일어나고요. 또 나중에는 한국민들 앞에서 낱낱이 고백하고 눈물로 참회하고 회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자 이와 같은 그 죄의 고백, 그러니까 이런 고백이 주변에 영향을 미쳤고요. 이렇게 발응한 부흥운동은 강력한 죄의 회개로 특정지어지게 됐죠. 자 1903년부터 1907년까지 한반도 전역을 휩쓸었던 그 부흥운동은 영적 부흥운동이었고 전국적인 현상이었습니다 정치적인 동기에서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인한 회개운동이었는데요 1907년 1월 2일부터 15일까지 장대현 교회에서는 미국의 블레어 선구사가 주관하는 그 사경회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이 집회에 참여하려면 요 짧게는 16km 길면 160km에 이르는 아주 먼 거리를 걸어서 참석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2주간 열리는 사경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때 그 열기가 얼마나 뜨거웠는지 여러분이 상상을 하실 수 있겠고요. 어, 사람들이 그럼에도 그렇게 어려운 그 1월이면 굉장히 추운 날씨였죠. 그런데도 그 추위를 불과고먼 거리를 찾아온 이 평양의 그 장대형 교회에 엄청난 일이 이때 벌어지게 되는데요. 자, 6일부터 시작된 저녁 집회에서 한 1500명 정도 참석한 사람들이 뜨거운 열기를 더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 14일 저녁이었어요. 그때 이제 당시 교회를 이끌었던 선교사이자 길선주 장로가 설교 대신에 자신을 고백하게 됩니다. 자신이 아간 같은 자라고 또 죽은 친구가 맡긴 돈을 가로챘고 이런 죄를 지어서 자기는 정말 죄인이라는 그 죄의 고백을 무릎 꿇고 하게 됩니다. 자 이런 길선주 장로의 회규가 있은 후에 장대현 교회에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 회귀를 들은 성도들이 은밀하게 숨겨져 놨던 자신의 죄를 하나하나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배당에 당시 600명 정도의 성도가 남아서 새벽 2시까지 자신이 지은, 지은 죄에 대해서 가슴을 치고 땅을 치면서 통곡하는 소리가 가득했었는데요. 더욱더 놀라운 것은 이 회귀가 고백과 눈물로만 그치지 않았고 구체적으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어, 어떻게 자, 일어났냐? 이렇게 눈물의 회개, 고백을 한 사람들이 그 자신이 정말 훔쳐갔던 돈과 물건을 주인에게 돌려주었고요. 또 타인에게 상처 준 사람들은 그 사람을 찾아가서 용서를 구했습니다. 이 평양의 그 대회개 운동이 시작되면서 어, 이 평양 부흥 운동을 통해 당시에 그 기생학교가 있을 정도로 타락했던 평양의 교회들은 더욱더 성장을 했고 평양의 사회 개혁이 일어났고요. 또 수많은 학교들이 세워지면서 이 평양을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불리우게될 정도로 평양은 그대붕의 열기에 쌓이게 되죠. 당시에 그 장대원교의 회 부응에 대해서 구레암리 선교사는 보고서를 통해서 당시의 집회가 자신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집회였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또그 부흥의 현장에 있었던 조지 맥큰 선교사도 이때 이만 성령의 역사가 웰즈와 인도에서의 성령의 역사를 훨씬 능가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이 부흥의 불길은 교파를 초월해서 평양 전역으로 거기서 다시 한번 한반도 전역으로 빠르게 퍼져 나가게 됩니다 자, 평양 대부흥회가 회개와 개혁을 통한 새로운 신앙의 단계로 한국 기독교를 올려놓았는데 이것이 백만인 구령운동의 시발점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후에 백년 동안 세계 선교를 위해 제사상적인 부르심을 가지고 한국 교회가 급성장하는 원동력이 되게 됩니다. 평양 대부흥회의 중심에 있던 장대한 교회는 새벽기도의 불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기도 했고요. 이때 평양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외신들에 의해서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이렇게 불려지게 되죠. 여러분 당시 평양이 어떤 도시였는지 알고 계시나요? 평양은 술집이 선어집 건너 있을 정도로 아주 많았고요. 평양 그 술과 기생은 평양의 상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습니다. 또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을 거치면서 고아 난민으로 가득했었고 가장 암울하고 희망이 없던 곳이 바로 평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평양에 성령의 불길이 인재를 한거예요자 이런 평양 대부흥이 운동이 어떤 그 영향과 결과를 가져왔냐 철저한 회계 운동이 일어났고요 그리고 또 두번째 개인의 영적 각성에서 끝나지 않고 사회개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또 세번째 만주와 중국 부흥의 모체가 됐고요 네번째 어,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1909년 백만인 구령운동까지 한국의 놀라운 성장을 가져오게 됩니다. 또 역시 해외 선교에서도이 평양대 부흥운동회가 발판이 되게 되죠. 하지만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이 부흥의 중심에 있던 장대현 교회 자리는 지금 김일성 광장으로 김일성 동상이 세워져 있고요. 북한 주민들은 마치 신에게 절하듯이 이곳에 절합니다. 평양은 하나님을 무독하고 기독교를 박해하며 인권을 탄압하는 전 세계에서 가장 악랄한 공산 독재 정권이 둥지를 틀고 있는 사단의 견고한 진으로 변했습니다. 여러분 왜이 동방의 예루살렘이었던 평양이 이렇게 되었을까요? 거기에 이유가 있는데요. 자세한 거는 좀더 나중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도 보았지만 평양 대부흥을 전후로 우리나라는 국가적인 큰 혼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한국 교회는 초기부터 민족 운동에 적극적이었는데요. 당시 을사늑약과정미7 조약으로 일본에 대한 극도의 반감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공식적으로 이제 선교사들의 입장을 듣고 싶어합니다. 그러자 이제 선교사들의 입장이 난처해지기 시작했어요. 1901년 장로의 공회는 이런 난처함을 어떻게 피할, 피했을까 교회의 비정치와 선언을 하게 되는데요. 기독교인인 개인의 정치운동은 가능하지만 교회가 정치운동의 장이 될수 없다라고 정리를 하게 됩니다. 정치와 교회가 분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 이제 선교사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교회가 친일을 말하면 매국노로 지탄을 받게 될 것이고 그렇다고 또 반의를 한다면 한국의 교회는 완전히 일본에 의해서 파괴될 것을 염려한 교육지책이었다 라고 합니다 명목은 교회를 살려 한다는 라 것이었죠 하지만 선교사들의 다수는 일본의 한국 지배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고요 그것이 한국의 근대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딜레마에서 많은 선교사들이 선택한 것이 바로 친일이었는데요 물론 선교사가 선교사업을 포기하고 직접 어 다른 민족의 독립운동을 뛰어들어야 한다고 요구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진정한 복음이 무엇이고 또 예수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한번 더 깊게 생각을 한다면 친일적 행동으로 핍박받는 기층민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교회를 살리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다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실제 1907년 이토 히로부미는요. 친일파 감리교 감독 해리스를 불러서 자신들을 도울 것을 요청하기도 했고요. 해리스 감독은 조선 통감부의 요청으로 감리교회 내그 민족신앙운동의 구심적인, 구심점 적인구심 역할을 했던 청년회를 해체했습니다. 자 친일적인 행동을 뒤로하고 여러분 당시 일본과 우리나라의 대립관계에서 기독교 민족운동을 경기하면서 일부 성교사들이 내세운 정교분리의 원칙이 정말 맞는 것이었을까요 정교분리의 원칙을 맞는 사람은 지금 여러분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미국의 3대 대통령인 토마스 제퍼슨 대통령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정교분리의 원칙을 말하면서 교회는 정치에 참여하면 안 된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목사가 설교 중에 정치 얘기를 하면 성도들이 목사가 하나님 말씀이나 말하지 쓸데없이 정치 얘기한다고 손가락질하고요. 또더 나아가서 정치적 견해가 다를 때는 자신들이 듣기 좋은 설교를 하는 교회로 교회를 옮겨버리죠. 그럼 정말 토마스 제펀슨이 만든 이 정교 분리의 원칙이 교회가, 목사가 정치에 참여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뜻이었을까요? 토마스 제펀슨은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 신자로서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원칙을 말, 만들었습니다. 자이 정교 분리의 원칙은요. 첫 번째, 세상 정부는 교회를 탄압하는 법을 제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세상 정부는 교회의 세금을 징수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세상 대통령은 교회의 수장이 될수 없다는 라 것입니다. 자 영국의 청교들이,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요청하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1776년 미국이 독립한 이후에 그 미국은 헌법적으로 인류 최초로 헌법의 양심의 자유를 허용하게 했습니다. 이게 바로 국가와 교회의 분리였고요. 우리나라도 이승만 대통령이 기독교 입국론으로 자유 헌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정교 분리의 원칙이 헌법에 들어있습니다. 자 이것이 일제 때 선교사들이 주장한 정교 분리의 원칙 그리고 지금 최근에 우리나라 교회에서 또 우리나라 그 세상의 언론들이 말하는 정교분리의 원칙과 동일한가요? 정교분리에 대한 한국교회의 가장 큰 오해가 무엇이냐? 문제는 무엇이냐? 문제는 정교분리의 그 앞글자, 정을 정치로 이해하고 있고요. 또 교회와 정치가 분리해야 한다는 잘못된 해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해석으로 목사는 교회에서 설교만 해야지 정치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정부나 정권의 잘못에도 비판하지 말고 기도만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정교분리의 원칙에 속고 있나요? 정교분리의 잘못된 해석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할때꼭 근거로 제시하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로마서 13장의 말씀이에요. 자, 로마서 13장 1절을 보면요. 각 사람들은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단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권세들에게 복종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성경구절을 한번 볼까요? 호세아 선지자는 모든 권세가 다 하나님께 나온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성경을 보면 수많은 왕들이 세워지고 또 멸망할 때이 땅의 역사에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판왕도 있었지만 하나님을 거역하는 왕들이 훨씬 더 많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로마서 13장 1절을 말씀해서 위에 있는 권세에 복정하라고 한이 말씀은요. 문맥을 보면 세워진 권력자에게 무조건 복종을 의미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이 말씀은 통치권의 정당성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니까 모든 권력자는 선과 악에 대해서 정당하게 처리해야 되고요. 그런 선을 행하고 악을 징계하는 권력자에게 마땅히 복종을 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3장 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우리가 복종하라고 하는 권세자가 누구냐?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여한 모든 권세에 복종해야지 됩니다. 그런데 여기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이냐? 그 권세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서 선한 일을 칭찬하고 악한 일을 징계하는 일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어떤 권세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섬기는 종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그 권세를 잊게 하신 하나님의 법에 불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 권세는 존재의 의미를 상실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으므로 상위법인 하나님의 법에 굴복해야 되고 그 권세가 하나님 법에 굴복하는 한 우리는 그 권세에 굴복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나 정부에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분순, 불순정하는 것이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나라가 충돌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애구방 바로의 명령을 거부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와 강해로 인도해낼 때 바로는 권세자였습니다. 그러나 바로의 명령이 하나님의 명령에 위배이 되기 때문에 모세는 바로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또 바벨론에 포로된 이스라엘 포로를 가운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죽음을 무릅쓰고 누부갓네살 왕의 금신상 숭배를 거부합니다. 그 이유는 누부갓네살의칙령이 불이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또 다리 왕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하루 세번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했죠. 또 여리고성의 기생 라압도 왕의 명령을 거부하고 이스라엘 정탐꾼 두 사람을 도피하게 해서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을 돕습니다. 북 이스라엘의 아하방과 이사벨이 여호와 선지자들을 잡아 죽일 때도 그 오바다 선지자는 100명을 숨겼고요. 또 예레미야 선지자는 친애굽 정책을 펼치는 남유다를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선포할 때 남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 예레미야에게 친 바벨론 주의자라고 또 매국노라고 미워하면서 감금하고 폭행합니다. 하지만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세상의 권력에 무조건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왕에게 직접 경고하는 미가야 같은 선지자들은 끝없이 정치인들에게 영향을 주는 선지자였고요. 또 신약에서 마태복음 2장을 보면 예수님이 태어났던 때에 동방 박사들이 헤도당의 명령에 따르지 않았던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침례 요한도요. 헤로당이 자기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을 볼때그 면전에서 왕을 책망했어요. 그리고 또 초대교회가 확립될 때 산헤드린 공의 지도자들은 제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지 말라고 이렇게 강요했지만 제자들은 이것에 불하지 않고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이 세상에 퍼지게 됩니다 여러분 많은 선지자들과 성경의 인물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나라가 충돌할때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성경은 권세에 복종할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지만 그 권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라고 분명히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상위법인 하나님의 법에 굴복해야 하고 그 권세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는 한 우리는 그 권세에 굴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국가가 상전이 되고 폭군이 되는 순간 동성애축제나 성차별법, 예배금지 등 국가가 하나님의 법에 반대되는 법을 만들고자 할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죠. 일제식민지 시절에 기독교 선지자들과 그들이 세운 학교들을 중심으로 애국운동, 독립운동이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3.1절 만세운동에 애국운동, 독립운동의 70% 정도가 참여를 한 사람들은 모두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자, 이때 일제와 일제의 앞잡이로 하나님을 배도한 목사들과 선교사들은 거짓되고 왜곡된 정교 분리를 주장했습니다. 국가가 교회에 간섭할 수 없다는 원래의 개념을 교회가 국가에 간섭할 수 없다라고 바꾼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친공산주의, 친동성애, 친이슬람의 사악한 정부를 대변하는 가롯 유다와 같은 목사들은 똑같은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복음은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사함을 받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노임을 받아서 자유를 얻게 하는 구원의 기쁜 소식입니다. 그런데 복음에는 능력이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어떤 능력이냐? 복음의 능력은 영혼구원에 그치지 않고 인간이 본래 가졌던 가치관과 세계관을 회복하게 해줍니다 성경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시면서 자유와 가정을 통해서 땅에 충만하라는 특권을 주셨고요 이것이 인간의 존엄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복음은 앞으로 있을 구원뿐만 아니라 지금 현실 사회에서 사람이 누리는 정치적 자유를 비롯한 여러 다른 자유들과 평등 인권 등의 눈을 뜨게 해줍니다 <웃음>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복음으로 그리스도가 된 사람들에게 세상의 소금이니 세상의 빛이 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밖에, 하는,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보폐되고 어두운 세상 안에 살면서 방부제와 빛의 역할을 하여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진정한 복음으로 기독교인이 나타내면, 되면, 기독교인이 되면 그 기독교인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그 사회적 현상들이 있는데요. 먼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변화하게 됩니다. 개인의 거룩한 신앙생활이 뒤따르게 되고요. 이런 신앙생활은 삶을 변화시킵니다. 삶의 변화로 이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이익을 구하지 않죠. 이렇게 자신의 이익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그 변화된 사람이 속한 교회가 변화가 되어 교회들이 변화되면 사회가 변화하죠 그리고 또 국가가 변화하게 됩니다 이런 사회와 사회의 변화, 국가의 변화를 통해서 미국의 노예해방이 이루어졌고요 조선의 신분제도가 붕괴됐습니다 그리고 또 영국에서 공산주의가 들어설 수 없었고요 자유가 있는 국가가 들어서게 됩니다 여러분 독일이 많은 사람들과 미친 듯이 그 히틀러에 열광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수많은 목사들이 이 히틀러에 열광하고요 아리안 신학을 받아들였을 때 독일의 천재 신학자 본 회퍼는 아리안 조항에 반대하면서 결국 순교하게 됩니다. 당시 히틀러는 언론의 자유, 의견 표시의 권리 또 집회의 권리, 결사의 권리를 제한했고요. 이런 긴급 조치를 발표하게 되는데 본 회퍼가 나치의 탄압에 굴복하지 않았고 결국 체포돼서 서형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본 해퍼가 뭐라고 얘기했냐. 미친 자에게는 운전대를 맡길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요. 우리의 임무는 국가가 법과 질서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남용할 때그 바퀴 자체가 지나가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세계교회사와 한국교회사를 보면요. 영국의 청교도와 교회 개혁 그리고 신앙의 자유를 외쳤던 프랑스의 위그노 또 신사참배의 문제로 일제의 핍박을 받기도 전에 세속 정권과 타협한 교단 내부의 목사들한테 먼저 고난을 받았던 주기철 목사님의 순교 이 모든 것이 잘못된 정교 분리, 분리의 해석과 그 성경 해석으로 핍박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럼 지금 대한민국은 어떤가요? 하나님의 뜻과는 너무나 반대되는 동성화를, 동성애를 합법화하기 위한 차별금지법 제정은 반대한다면서 종교의 자유가 사라지고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변화되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 앞에서 광장으로 나갔던 목회자들과 목사, 목회자들에게 목사들이, 같은 목사들이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설교나 할 것이지 정치한다며 욕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정교 분리의 원칙에 따라 정치에 관여하지 말라고 말하는 수많은 기독교인들과 목회자들의 모함과 손가락질이 얼마나 참담한 현실인지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꽃들이 하나 잡고 모든 선을 평가 절하하는 가롯 유다와 같은 목사들은 그리스도인들 이런 사람들에게 되묻고 싶습니다. 부른받은 크리스찬이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빼앗기는 위험 앞에서 하나님의 뜻과 다른 법들이 만들어지고 있을 때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목회자들과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여러분이 무엇을 했는지요. 적어도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크리스찬이라면 기독교가 공산주의와 함께할 수 없다는 기본적인 성경의 진리는 알고 있어야 하고요. 지금 대한민국이 공산주의의 영과 영적인 전쟁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깨달아야 됩니다. 성도들이 알지 못한다면 목회자들은 그것을 알리고 어떤 핍박이 와도 이 공산주의와 싸워야 된다고 외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의 군대로 부름받은 진정한 성도가 해야 할 일이고 또음부의 권세를 이길 힘을 주신 교회가 해야 할 일이고 이런 사람만 환란의 때에 이기는 자가 된다는 것을 깨닫고 잊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 9 1 0년에 경술국치 이후에 일본의 무단통치는 점점 심해지게 되는데요. 1910년 12월 27일 일본의 데라우치 총독이 압록강 철교를 놓고 그 중공식에 참석을 하러 가게 됩니다. 중공식에 가던 기차가 선천역에 한번 정지를 하게 되는데요. 이때 기독교 지도자들이 대라우치를 암살하는 음모를 꾸몄다고 이제 일본이 거짓 소문을 퍼뜨리게 돼요. 그리고 나서 윤치호, 이승훈, 이동희 등 이제 기독교 민족운동가 700여 명 정도를 체포를 하고요. 혹독한 고문을 통해서 허위 자백을 받아내는데 그 가운데 105명, 105명이 유죄 판결을 받게 됩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1907년 안창호 선생님과 신채호, 이상재, 김구 선생 등이 국권 회복을 위해 만든 식민회가 해체되게 됩니다. 유죄 판결을 받은 105인 중에 94명이 기독교인이었는데요. 일본 총독부는 체포된 사람들 가운데 상당수가 기독교인이라는 점을 들어서 장로교를 중심으로 한 미국, 선교자들이, 미국 선교사들이 선동했다고 라 이렇게 몰아갑니다. 심지어 친일파였던 해리스 감독까지도 이 사건에 관련했다고 이렇게 날조를 하게 돼요. 일제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되찾기 위해 국권 회복을 주도했던 그 기독교 세력과 외국 선교사들을 수방하려고 이렇게 음모를 꾸미는 거죠. 자, 이 사진이 이제 체포되었던 신민의 인사들의 그런 모습이에요. 자, 이렇게 일제가 독립운동 세력을 제거하기 위해서 105인 사건을 조작하고 표면적으로 선교사들이 정치 문제에 대해 언급을 피하고 있었지만요. 평양 대부흥회를 직접 현장에서 봤던 그 선천 신성학교의 교장 맥퀸 선교사는요. 언론의 일제의 거짓과 폭호를 국제사회에 폭로합니다. 또 일본 법정에서 한국인들을 변호하는 데 앞장서게 됩니다. 또 맥퀸 선교사는 윌슨의 민족자결주의 원칙을 전달해서 기독교 민족주의를 지지하죠. 맥퀸 선교사 뒤에는 그 만, 맥퀸 선교사는 요 뒤에서 만세운동을 지원했고 일본 군대를 피해서 자신을 찾아온 사람들을 자기의 집에 숨겨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반일운동의 책임자라는 판결로 1921년 미국으로 추방되는데요. 1928년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온 이 맥퀸 선교사는 평양숭실학교에서 사역하면서 일제의 신사참배정책 반대운동의 중심에 서고 결국 다시 추방을 당하죠 자 그리고 또한 명의 그 선교사가 있는데요 독립을 지지한 성교사어 34번째 민족대표로 불리는 스코필드 성교사입니다이 스코필드 성교사는요 3.1운동 현장을 카메라에 담아서 대한민국의 독립염원과 독립 만세운동에 대한 보복으로 1919년 4월 15일에 자행됐던 일본군의 제암리 주민 집단 학살 만행 사건을 전 세계에 알립니다. 3.1운동 이전까지 그 선교사들은 친일적이었고요. 기독교 민족주의자들과 그 대립되는 입장이 무척 강했었는데요. 3.1운동 과정에서 나타난 그 일제의 만행과 기독교 탄압에 대해서 선교사들이 이제 중립을 지킬 수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위자를 돕던 마페 선교사는 일제의 만행이, 만행이 훈족처럼 잔인하다고 비난을 했고요. 또 숭실학교의 선교사 모리도그 독립선언서를 영역하고 피신한 학생들을 도와주었다는 죄명으로 6개월간 투옥과 강제 노동을 당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서 민족적 정치적 자유와 해방은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역시 그 3일 대한독립 만세운동에서 기독교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민족대표 33명 중에서 16명이 기독교인 이었어요 3.1운동은 대부분 이제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앞장을 섰고 이 운동이 비폭력 무정주의로 기독교 정신에 의해서 진행이 됩니다 이때 이제 일본의 현병과 경찰들은 기독교인들을 투옥시켰고요 교회를 파괴시킵니다 자 그럼 왜 기독교인들이 기독교가 3일 운동을 주도했을까요 자유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를 보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 멍해를 꺾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멍해를 꺾는다는 것은요 사람들이 뭐 가난 돈 정욕 명예 이런 것들에서 자유케 되는 것을 말하지만요 더 나아가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를 억압하는 것들을 모두 꺾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 바로 이 억압하는 자유를 해방시키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고통에서 모두 풀어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른 믿음은 자유를 주는 것이고요 자유를 누리는 것이고요 또 자유를 지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도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자유를 누리면서 사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자유를 지켜나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만세운동에 목숨 걸고 뛰어드는 거죠. 또 3일 운동의 성경적 의의를 보면요. 이 3일 운동이요. 비폭력 운동을 원칙으로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비폭력 운동이야말로 정말 기독교적인 행동 원칙이었는데요. 당시 행동 원칙인 독립당 통고문을 보면요. 첫 번째 일본인을 모욕하지 말 것. 두 번째 돌을 던지거나 주먹을 치는 등의 폭력을 사용하지 말 것. 세 번째 매일 기도와 성경을 묵상할 것. 이렇게 이야기하면서요. 매일 3시에 기도하고 주일은 금식하고 월요일은 이사야 10장, 화요일은 예레미야 12장, 수요일 신명기 28장, 목요일 야곱에서 5장, 금요일 이사야서 59장, 토요일 로마서 8장을 읽으라 라고 이렇게 어, 이야기했는데요. 자 여러분도 오늘 어, 예배가 끝나면 이 여기 나와있는 성경의 어, 말씀들을 꼭 묵상해보기를 권합니다. 이 성경의 말씀에는 우리가 왜 자유를 지켜야 하는지, 자유를 지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실 기록에 따르면요. 3.1 운동의 방법론을 천도교 손병희 선생과 모의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일제의 무력에 맞서는 폭력을 주장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어, 당시 그 기독교인이었던 이 사진에 보이는 사람이 이제 이상재 선생님인데요. 이 당시 기독교인이었던 이상재 선생님이 그 비폭력을 강력히 주장했는데 그것은 기독교 정신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헌법 1948년에 만들어진 대한민국 헌법에는 분명하게 3일 운동의 독립 정신을 계승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이 대한민국 헌법에도 등장한 독립정신이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기독교 신자이자 기독교 입국론으로 대한민국이, 대한민국을 건국했던 이승만 대통령이 생각한 독립정신은 이승만 대통령이 한성 감옥에서 쓴 독립정신이라는 책에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승만 은 이승만 대통령은 이 책에서 주체성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체제 및 우리 민족이 갖추고 나아가야 여러 가지 선진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다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이 책의 맨 마지막 부분에서는 아무리 이런 것들이 다 갖추어진다 하더라도 결국 복음으로 사람의 마음이 변화받지 않는다면 이런 것들은 차라리 배우지 아니하는 것만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독교를 모든 일의 근원으로 삼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결국 마음의 성과 정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법이 필요 없고, 필요 없고, 법은 그저 마지노선, 마지노선에 불과한 것처럼요. 이승만 대통령이 생각했던 독립정신은 단순히 주체성이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갖추는 차원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 각 사람이 예수를 믿어야지만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죄로부터 자유하게 된다는 진정한 자주 독립이 자주 독립이 마음으로 된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자이 독립 정신은요 이승만 개인의 의견이 아니었어요. 당시 그 이승만이 예수님을 믿을 그 당시에 한성 감옥에 같이 이렇게 투옥되고 있었 투돼 있었던 40인의 민족 지도자들 역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나라를 세우겠다는 이 기독교 입국론을 마음에 품고 있었고요. 기도하는 동역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독교 독립, 기독교 민족주의자들이죠. 서재필, 윤치호, 이승만, 유일준또 안창호, 길선주 목사님, 또 장인한 우덕순. 이 사람들이 모두 다 시대의 파수꾼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특히 정치에 관심을 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쩔 수 없이 세상은 공중권세를 잡은 자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악하게 어떤 반성경적이고 반말씀적으로 흘러갈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을 보면 잘알 수가 있는데요 집권 여당과 대통령이 원하는 정책들이 하나같이 사회주의 사상들이고요 북한 공산당의 주장과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습니다 공산주의 사회주의 인본주의에 가장 현존하는 하나님을 적대하는 사상 이것이 바로 공산주의 사상인데요 그런데 나의 조국이 그런 위기 속에 있는데 공산, 사회주의, 인본주의의 쓰나미를 겪게 될지도 모르는데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있어야 할까요? 가만히 있는다는 것은 에스더가 민족이 멸해질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모르드게의 충고를 듣지 않고 자기 혼자 왕으로서 멋있게 살다가 끝난 것에 비슷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에스더는 그러지 않았어요. 에스더는 자기 민족을 위해서 금식하며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왕 앞에 나갔습니다. 에스겔서에는 하나님은 만일 파수꾼이 적군에게 가까이 오는 적군이 가까이 오는 것을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않아서 그 백성이 경고를 받지 못하고 적군이 이르러 어떤 사람을 덮쳤다면 그 사람이 죽은 책임은 내가 파수꾼에게 묻겠다라고 엄중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목회자는 파수꾼입니다. 깨우는 사람입니다. 교회는 파수꾼의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경고해야 합니다. 파수꾼이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나팔을 불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생망하십니다. 교회가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진실을 알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교회를 책망하십니다. 그냥 일제치하건 공산주의 치하건 간에 나의 영혼만 보존되고 나만 영적으로 잘 되다가 주님이 부르시면 이 지긋지긋한 땅을 벗어나자 이렇게 생각하는 이런 생각은 지극히 비성경적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애국한다고 구원받지 않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애국할 수밖에 없습니다. 애국하지 않는 자는 자신의 믿음을 행위로 증명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자신의 믿음을 행위로 증명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신의 믿음을 다락방이나 안방 금고에 쌓아놓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를 증명함으로써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기도하며 진리 안에서 행동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따라 살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은 고난을 받으라고 우리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 믿음에 참된 우리의 선진들을 따라서 좁은 문, 좁은 길로 나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